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프로필 ppt 상급편은요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잘라서 표현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필 ppt 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자기소개 자료를 만들 때꼭 꼭 프로필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사진을 활용해서도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활용해서 만들 때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찍힌 그 사진을 활용해 볼 건데요 뭐 셀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만 사실 그 셀카는 스스로 찍은 거잖아요 스스로 찍은 거는 아무래도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나 뭔가 좀 과하게 보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찍어준 사진 위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부터 해서 좌측 하단까지 꽉 차는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약간 곡선의 형태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은 우리 원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냥 좀 타원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둬도 만들 수는 있는데 모양을 좀 특이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전편집을 활용해서. 자, 전편집 눌러보니까 이렇게 상하 좌우에 검정색 점이 생겼는데, 이 검정색 점을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저절로 모양이 예쁘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거냐면 이미지를 겹쳐줄겁니다 좀 겹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미지의 전체적인 모양과 위치를 좀 잡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미리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사식 약간의 도형에 투명도를 좀 줘서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딱 요정도만 자를래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서 이미지 변경해서 위치 변경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미지 선택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도형사식, 도형병합, 조각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조각을 누르니까 어?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잘린 모양만큼 이렇게 잘린 것을 확인해 줄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잘린 이미지를 여기에 슬라이드에 싹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에 배치를 했더니 슬라이드 바깥쪽이 여백으로 잘려져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도형을 하나를 더 삽입을 해줍니다 테두리에 맞춰서 이렇게 도형에 맞춰 테두리를 삽입해주시고 이미지 선택, 도형 선택해서 다시 한번 도형 병합 조각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조각이 나서 슬라이드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잘려진 것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왼쪽에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은 텍스트를 삽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삽입해 놨었던 이 텍스트들을 그대로 여기 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하니까 텍스트가 그림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자르기를 통해서 모양을 좀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 톡 눌러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로도 만들어 줄수 있지만 이렇게 위쪽으로도 치워쳐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렇게 프로필 ppt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초급, 중급, 상급 그리고 상급 두 편까지 해가지고 총네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딘가에 제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표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력을 나열해 놓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는 이력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